SUNIN战队来加入我们今天的这个群放环节 okay welcome everybody uh, to our second press conference today uh, now joining us is SUNIN gaming and the press questions order is still be korean media first then english media and then chinese media so let's start with korean media 아, 첫 번째 질문은 아, 포모스의 켄지 기자님께서 빈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어, 월드 탑 선수 중에 순위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띠가원 티셔 라이즈 포모스의 켄지 기자 상대 빈 선수의 질문. 자 세계 사이 어, 선수 중 觉得自己在珠多上单中排第几呢? 我得自己算是起是前五的上路吧在世界上 top 선수 중에 top 안에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first question was from Kenzi from Farmers, and the question was over to Bin. Uh, how would you rank yourself among all the top laners as w o s 2020? And his answers. I uh, think I i l l be the top five. 어, 두 번째 질문도, 퍼머스의 켄지 기자님께서, 어, 소드아트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환풍 선수랑의 대화가 정말 화제가 되, 되셨어요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문제는 f o r e m o 켄지기자와 소드아트 선수의 질문 비싸지체니와 환풍 선수 지진의 대화가 생략한 화티 비싸지체니와 환풍 선수의 규칙을 쇼핑한 것 뭐내용什麼說的 啊? 什的얘기를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연습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so question is from kenzie from farmers as well and the question was over to s w e a t a r on your dialogue with h u a n f e n g before the game became a very popular topic currently so could we know what have you guys talked about and his answer is actually we didn't talk much special s t f f s we just saw like if we can if we can show the performance as our practice that will be good uh 다음 질문은 코라이즌 이스포츠 e 애쉬리칸 기자님께서 환풍 선수에게 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경기에서 j d g 이 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수닝의 진을 빼서야 3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을 가져온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나요? 그리고 자신의 진 경기력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티산가원 티셔 라이즈 r 라이즌 n 电竞呃记者的对幻锋选手的提问啊，想问一下，今天第一局京东拿到了镜也是有很好的发挥，然后苏宁之后的比赛拿到了镜也是有非常好的发挥啊，请问你们啊拿抢把镜抢过来是战略方面的抉择吗？还有你怎么评价今天自己镜的发挥呢？嗯，镜应该我感觉挺适合我们队还有他们队的吧。 就有一种就把他进过来的那种想法然后怎么想下想想想想想想想你怎你怎么评己自己今的想的发挥想嗯正挥正常 c i n i champion, Ting a n g m y t e a m i a g o o h e d p y o question s from Ashley from Corizon, and the question was over to Hanfong. Um, JD Gaming was able to perform. very well with Jin after grab that champions, you also have a very gorgeous performance as well. So is that a particular strategy to pick that champion? And how would you like to comment on your performance with Jin and his and congratulations? And his answer is, uh, actually, I think, Jin, this champion is very suitable to both our teams and also to JD Gamings. So I have sort of the mindset to grab that champion in terms of my own performance. I think I just perform normally. 다음 질문은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님께서 소드아트 선수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본인의 월드 커리어 최고 성적을 경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서포터 중한 명으로 군림을할수 있는 원동력을 무엇이며 첫 롤드컵 때와 지금 소드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啊这个问题是国民日报记者想对 s o d a t 选手的提问今天你更新了本人世界赛的最佳成绩请问你一直以来能够作为世界最最强的辅助之一一直活动的这种动力是什么然后请问你第一次世界赛和现在的世界赛最大的差异点是什么嗯 會一直打下去的話也是因為真的很想要讓世界上更多人看到我吧然後我覺得能一直打得好最主要原因是因為可能我更多的是除了我自己之外我也有更多去想要怎麼讓團隊變得更好吧因為我覺得輔助的話你自己一个人打得好也沒有用是大家一起整個隊伍都有在成長的話你們才能贏這樣子所以也謝謝隊友吧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전세계에 전세 전세계에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팀을 어떻게 도움을 주셔야 주, 줘야 잘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 것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어, 서포터의 자리는 혼자 잘 크면 팀의 어, 팀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팀과 함께 어, 팀과 함께 잘 크, 커야 어, 승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this question is from Gukin i r b p o and the question was over to Swara. Uh, actually, currently you have, uh, got you have received the best result at Worlds, so what's your motivation to uh, let you perform so well as the best, best support, and could you share about your difference from your first Worlds journey? And his answer was, actually, I really want, want more people to see me, so that's why I perform so hard. And besides me, I think I really want the whole team to become better because as a support, uh, I believe that all the teammates need to perform well to get a good result. So I really want to give my appreciation to all my teammates. I think we finished all Korean media questions. Now we will take 10 minutes to answer English speaking media questions, please. Tom Matheson from Hotspawn and YouTube. The question is for Huanfeng. You fought so hard to get where you are now. How does it feel to defeat a team that was a favorite to win the tournament? 那这个问题是来自 Tom 记者，想要问一下幻风选手，你也是努力了很久，打到了现在的位置，那你们现在击败了一个夺冠大热门，请问一下现在是什么样的一个感受？现在感觉开心，激动，可能。那就这些。嗯 And uh, now I'm really happy, excited, and uh, yeah, that's all. Uh, Hot p h o 기자께서 환풍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노력을 많이 한 뒤에 이 자리를 오게 되잖아요. 유력 후보를 이긴 소감이 어떠, 어떠세요? 음, 그리고 환풍 선수의 대답은 지금 김분 정말 좋고 떨립니다. Emily from ESPN, this is for Sword Art. You've already talked a bit about Huanfeng's growth throughout the season and other interviews. But in your opinion, how much has he improved since you first started laning together? 那这个问题是来自ESPN的Emily记者问题是问 Sword Art的选手 你在其他的采访中有提到过很多次关于Huanfeng的成长 那从你们一起组下路开始到现在你觉得他成长了多少呢? 焕峰的话嗯一开始他可能他就一直很努力对然后他一开始我觉得他成长最多的话应该是跟整个队伍沟通的模式吧还有跟团队的配合因为他到现在也是很完美的融入我们团队虽然说我们给焕峰的可能在比赛的帮助很少但是他也能够承担在后期 carry 我们的责任，所以我觉得他应该。 就不, 不会是现在吧, so his answer was definitely h u a n f u n g Really hard is a very hardworking player, and. I think he made a lot of improvements in the, in the communications and also in terms of our synergy. Now he really immersed himself into the whole team. Uh, I don't think like, we are able to provide that much help, but he can always carry the game in the late phase. I think maybe not now, but later in some moment, I believe Huan Feng will become a really good player that will be memorable for all. Uh. ESPN의 에메리 기자께서 어, 소드하트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전에 인터뷰에서 환풍 선수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이 한, 뒤에, 같이 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 소드하트 선수의 대답은 어, 환풍 선수가 항상 열심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고 그 팀, 팀과의 소통 그리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도 도움이 그렇게 음, 많이 안된 But in t e middle of the y a r e l i e t h a a n carry a o n i l l p l a r in the m i d e of a i n o I i v e a t I a n e d l a n m l o a r b e e a l n i l a t e o i m n a Quest from Inman Global. i r s a question for Sofum. The team tweeted out that it's been 796 days since they defeated JDG. Would you consider that luck was more on Suning's side tonight, or is there anything special that the team prepared for tonight's match against JDG?那这个问题是来自Even g l o b a l 是给啊是给 s <laughs> o f e n 选的 那其实这也是过了796天后 你们再次的击败京东那你觉得今天幸运女神是站在苏宁这边的吗还是说你们为了今天击败京东有做什么特殊的准备呢应该我们就是碰到京东的时候我们应该知道他们的打法然后我们应该准备很多我们准备就是很多的英雄就是在他们的可以想他们的打法方面就是主要是这样的 I think definitely we are quite familiar with the play style of the opponent's team so we prepare a lot of champions and as well as the drafts to target on their play styles. 이번 질문은 인팬 글로벌의 i 니어 기자님께서 서픈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9백 796일 뒤에 다시 진동을 이겨내셨어요. 오늘 행운의 여신이 순닝팀에 서주시는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 경기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석훈 선수의 대답은 어, 진동, 진동이 원, 원래 어, 저희는 잘 아는 팀상대 This question is from Eugene to coach Cha Xiao. Generally speaking, most people say that the world's 2020 meta is not b o t l i n g focused at all. But you guys have found a lot of success in enabling Kuanfeng. Do you think bottling focused strategies are still able to find a lot of success in the current meta? 那这个问题是来自UG记者 他是问一下教练因为很多人都说现在的这个世界赛的版本好像并不是主打下路的但是在苏宁的队伍里好像围绕着幻风也能打出非常好的一个效果所以说呢您觉得在现在的这个版本当中主打下路依旧可以是一个比较不错的战术安排吗我感觉就看实力吧如果就是对自己实力有信心的时候就即使是以下路 我感肯定也能易下比版本穿了是最伍定版本有就只能上路的感 t h e answer was, I think it's based on the abilities. If you're co very confident, I think play around the b o t l i n g can still win the game. I think for for the matter, which team can win the matter, which that team can decide the matter. 아, 아 이번 질문은 유젠 기다님께서 어, 코치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아, 요즘 바텀 위주는, 위주로 위주 하는 메타가 아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어, 순인 경기를 보면 항상 환풍 선수 위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 현재 바텀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감독님의 대답은. 어, 어, 어, 실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신 있는 팀이면 바텀 위주로 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항상 이기는 팀이 메타라고 생각하고 딱히 탑이 메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final question for English Media This is from Travis, from Travis Gafford Industries, for Sophom. Can you explain your inspiration for surprising jungle builds, like Tank Lee Sin with Knight's v o l 那这个问题是来自 uh, Travis。想问一下 Sophom,你的一些英雄的选择, 包括你的整个装备,都能够惊艳大家, 比如说你的芒僧然后带的是骑士之誓 所以说想问一下你是如何来得到这样的一个启发和想法的吗? 嗯，就是我都在排位里面，就是试过很多次吧，然后感觉就效果挺好的。都应该都在排位里面和训练赛里面，就是试这种特色的装备吧，然后感觉是效果挺好，然后在比赛会用吧这种。I think in the ranks as well as the s c r i m s I've tried a lot with these champions. With different champions, I can have very different uh, item build, and actually they have very good result. That's why uh, after a few tries, I'm able to just use them in on the stage. 어, 이번 질문은 어, 트레이비스 기자님께서 소품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항상 대, 어, 경기에서 어, 이런 챔프픽이나 그런 아이템 선택을 항상 놀아하셨는데그 선택을 어, 어, 어떤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석푼 선수의 대답은 음, 항상 설행에서 어, 아니면 어, 스크림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어, 다 하는 것 같고 어, 좋은 효과가 있으면 대회에서또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last 10 minutes for Chinese media 아, uh, 중국媒体可以开始举手提问 啊这也是腾讯体育第一个问题想要提问点教练嗯其实队伍中很多选手都是第一次参加世界赛嘛你觉得从小组赛至今大家有怎样的成长和变化然后以及对于接下来的半决赛有什么样的期待呢点教练喂喂成长的话我觉得给我最大的感受的话是我们的中单吧因为我们的中单选手其实在我们队伍里面是给我们牺牲了很多的一个情况然后导致大家一直没看我的吧 然后我觉得这次这次世界赛然后特别是小组赛还有今天嗯他证明了自己我觉得挺开心的然后第二个就是换风吧我觉得换风今天的表现也比也远超于就是他在小组赛的表现所以看到他们进步反正挺开心的 So This question is from Tengxun Sports and the question is for the coach Dan. The question was um, this is the first w o r s journey for many players from the group stage until now what kinds of growth and changes do you think the players have and can you could you share about some expectations towards the semi-finals and his answer was um, actually I think our main laner Andrew he really grew up a lot for many times he sacrificed a lot for the whole team. So I think many people underrated him. So I'm very happy about that he can prove himself on this international stage. And also I want to mention Huan Feng um, from the, I think his, today's performance is much better than his performance in the group stage. So I'm very happy about him. 어, 이번 질문은 텐센트 이 스포츠 기자님께서 꽃주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어, 팀 내에서 처음으로 롤, 월즈를 오는 선수들 많잖아요 그 선수에 대해 성장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 강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어 여쭤보겠습니다 그 쿠치님의 대답은 아, 미드 선수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팀을 위해 희생도 많이 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오늘 정아아 아, 아, 아, 그동안 활력을 못 아, 뭐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스스로 증명을 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풍 선수가 그룹 스테이지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 보여줬는데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스카오 세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고, 쟈 나리 고통,就中单叫我 A 타마,我看那边也太远了,我就没想过去.然后 A着 a 着我发现那边好像杀不了人我我感觉要先是我先我就去他们后面开大了 还是我想... So this question is for m uh, with t e e n Could we know the reason for you to use your ultimate around the opponent's inhibitor tower? And his answer was, "Actually, I was trying to uh, hit the tower, hit the turret, and I know that my teammates are trying to make a team fight, and they cannot kill the enemy. So at that moment, I just make the decision to use my ultimate." Ah, 이번 질문은 스카이스포츠에서 환풍 선수한테 들은 질문인데요. 그, 아, 게임 내에서 억제기 타워 앞에서 진을, 진의 을진 공을 키셨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황성 선수의 대답은 그때 타워를 치려고 했었는데 그 팀원들이 한타를 걸어줬어요. 그, 그때 그 제가 너무 멀어서 가도 킬도 못 타고 그냥 억제기 타워 옆에서 공을 킨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번 팀으 呃，这边是 Panake 的问题，想提问一下 s o f e n 选手就是今天有很多越南观众观看你的比赛呃请问你想对他们呃说什么呢就是呃就是啊今天有很多越南观众看了我比赛就感觉挺感谢他们因为我他们也就是知道我在就是打这种英雄联盟比赛方面都打了很多年嘛然后就是今年就是追好的成绩吧感觉就是挺感谢的 So this question is from PandaQ and w a r over to uh, SOFM. Uh, actually you have many Vietnamese fans and they are watching this game. So do you have any words to all of them? And, and his answer was, uh, I know there's so many Vietnamese fans like watching my games. So I'm very happy about that. And I played League of Legends for many years and this year I got my best results. So I'm very happy. 어, 펜타큐 기자님께서 석푼 선수에게 드린 질문인데요. 어, 베트남에서도 많은 팬분들의 오늘 경기를 지켜보셨는데 그 페, 베트남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석푼 어, 선수의 대답은 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오랫동안 프로 선수로 어, 활동을 했고 올, 올해 드디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어, 거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허, 다음에 문제. 논문 대진 티 중간 선수 안중. 질문, 這是你第一次進入世界賽這在線階段獲得了四強的好成績你現在心情是怎樣的呢 另外你对于自己现阶段的表现还满意吗谢谢我我觉得第一次进世界赛有这个成绩目前已经是非常开心了我觉得对目前的表现我觉得我们我都可以打得更好一些吧<咳> s o this question was over to Andrew，this is your first time to。 Stand on the uh, world stage, and now you're able to get into the semifinals.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And I'm satisfied with the current performance. And his answer was I'm very happy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of world journey. And in terms of my performance, I think I can even perform better in the upcoming matchups. 루요 이스포츠 기자님께서 엔젤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첫 롤드컵인데 4강까지 올라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리고 본인 지금 본인의 퍼포먼스에 어, 대해 만족스러운지 여쭤보겠습니다. 엔젤 어, 선수의 대답은 첫 롤드컵인데 4강까지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기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지금 제 퍼포먼스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好我们可能最后只剩两个问题呃这里是 n j 想问到上单选手冰第三场比赛中长一团拿到两个人头之后直接光门当时是怎么想的有没有一种这把稳了的感觉 嗯当时就感觉自己运气运气比较好吧就是连续以到两个头然后觉得出完耀光之后我上路对线应该基本已经结束了就感觉这把赢赢 This question is from NG and was uh was over to Bin in game three. u uh, your game plan got two kills. Uh, and brought. Shin after the level one invention. So, do you? How do you feel at that time? Do you feel like you have secured the victory at that moment? And his answer was, I think I'm quite. I was quite lucky because I got two kills, and with the Shin's, I think I can win the laning phase, and I think we secured the victory at that moment. Nga. 기자님께서 빈 선수에게 드린 질문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1레벨 한타 후에 갱플랭크가 어, 어, 광위의 검을 들고 라인전을 했는데 그, 그때는 이미 이겼다는 느낌이 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빈 선수의 대답은 운이 좋아서 이킬를 땄는데 라인전에서 편하게 할수 있어서 그때는 이미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好我们今天最后一个问题 呃你好我是来自劳动报的记者我想问一下叉烧教练嗯今天看得出大家是为 b o 5准备了很多尤其是在一集团的设计上我想问一下嗯作为教练您是如何要求队员去执行战术的以及第一局的失利对你们后续执行战术有没有什么影响嗯那个两个是应该不一样嘛一集团的话就是平常训练赛的话就大家都有去练习到因为对方也会进我们也会进 然后这个东西就是我们感觉那把京东肯定会进的所以我们就特别准备了一下然后效果比较好然后另外一个问题是什么刚啊哦哦如果第一把虽然输了嘛但我们感觉自己还是挺好赢的所以我们第二把收拾一下换一下 BP 然后转换一下心情就赢下来的时候就觉得挺顺的这样 So this question is from uh, Laodongbao and was over to the coach Chashao. Uh, you have prepared a lot for this special five, especially in the design of the level one invention. So as a coach, how do you see your players uh, operating those strategies? And do you think that game one is very crucial? And his answer was from for the level one invention. Actually, we practice a lot in the screens and like entering the opponent's junglers. Uh, and in that game, I, I felt like JD Gaming will just make the level one invention and, make the, and enter our jungle. So we try to design this uh, level one invention. And I think game one is, even, we, even, even though we didn't manage to get the victory, but I think it's winnable for us. If, if we change our draft, change our band pick stage, I think we can get, grab the win q u e s t smoothly. 음. 아, 라오동빠 기자님께서 코치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아, 이번 다전제를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 일, 특히 1레벨 한타를 많이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 어, 그 팀원들 어떻게 어, 어, 팀원들 이런 설계를 실시하는 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1세트 패배하고 나서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거치 님의 대답은 어, 스크림 에서도 많이 이런 1회배한 달을 많이 연습을 했고 그 경기 하기 전에 그 어, 밴픽 보고 징동은 무조건 임베를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 같고 음, 인셋 패배한 후에 어, 정말 아쉽게 패배했지만 그래도 이길 기회가 있으니까 좀더 밴빅 전략 부분에서 좀더 조정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everybody. Congratulations t o 아请苏宁